오늘 12.13 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변경사항 빠르게 알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챔피언 변경사항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별덱의 너프가 있습니다. 바루스 니달리의 공격속도 너프로 전보다는 화력이 약간 약해질 것 같습니다. 블라디 릴리아 나미의 버프로 초반 요술사 빌드업이 조금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4코스트 8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자야 탈론의 너프로 길드 자야의 힘을 조금 빼주는 것 같습니다. 기본 공격력과 공격속도 높으라 꽤 뼈아플 것 같습니다. 8콘스트 용들은 대거 너프를 받았는데요. 사이펜은 박치기의 피해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깨물기 한방이 여전히 강력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는 평타보다는 스킬 한방이 더욱 묵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OU는 스턴 시간, 피해량 모두 너프를 받아 화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코스트 10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야스오의 공격력 너프가 있었지만 시시기는 여전해 국밥 챔피언 넘버원에 계속해서 머무를 것 같습니다. 파이크는 데미지는 센데 돌연사할 때가 있었는데 체력 버프가 있네요. 쉬바나는 만화 스킬 데미지를 버프시켜 딜러로서 힘을 발휘하도록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우렐리올솔은 기존의 스킬 메커니즘이 삭제되고 피해를 입힐 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화와 데미지 버프도 있어 소울댁이 다시 쓰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시너지 변경 사항입니다. 염료미의 데미지가 늘어나고 치유 감소 효과가 생겼습니다. 염료미를 조금 더귀여워해줄수 있겠네요. 암살자는 지난 패치에 이어 추가 너프가 있습니다. 제발 암살자 좀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네요. 축제는 너프되고 포병 대의 버프가 있습니다. 폭풍은 기존의 2, 4 이상으로 잘안 썼는데 공격속도 버프가 있습니다 구 분노날개의 공격속도와 흡혈량이 다시 버프를 받았습니다 아이템 변경사항입니다. 오코삼성을 대거 찍어내던 별상직이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적관틀리 3위일체에서 치명타 피해량을 많이 너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만화잔에는 만화를 무려 200이나 회복시켜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빛비는 아이템들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손은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줬는데 무적시간이 너프되었네요. 모구리 갑옷이 4 0스택으로 바뀌어서 초반에 정말 튼튼한 친구에게 줘야 할것 같습니다 진강체 변경사항입니다 블루와 파란색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사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화가 중첩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무한 스킬은 이제 볼수 없게 되었네요. 문제가 두 배는 삼성을 찍었는데 나오면 기분이 살짝 나빴는데 이미 삼코 유닛을 가지고 있다면 이성 유닛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진보이 행진, 어수선한 마음이 경험치 제공량이 늘었습니다. 간이 대장간에서 이제 매번 다른 아이템을 제공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추천덱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신비술사 라이즈 덱입니다. 요술사들이 버프, 용롬이의 버프와 용들이 너프로 티어가 오를 것 같습니다. 아우렐리올 솔을 쓰는 버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구별 아우렐리올 솔 덱입니다. 바루스, 니달리 등의 너프는 있었지만 구별 주물력의 버프와 아우렐솔의 버프로 초반에는 리롤 별로 후반에는 아우렐솔이 캐리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구 분노 날개 덱입니다. 자야와 스웨인의 너프가 있었지만 시너지의 버프와 쉬바나의 버프로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기루 다이야덱입니다. 다른 8코스트 용들이 너프로 자연스럽게 티어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티어덱들의 메인 딜러들이 대건 너프를 받아 또 다른 티어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